왜 뭔데 제로이 지금 왜 물개 강아지 되게 만들었어? 아니, 이거 뭐 잘못했다고 안안 아버지 오늘 봐봐 그래. 제로 뭔데? 아까 밑에서 보니까 보니까 이거 그런데 제로이가 해에서 혼자서 <웃음> 장난 가가지고잘 있더라고. 그, 이게 소리가 들리면은 다 문제가 있는 거야. 초봐좀쫑쫑쫑 걸어온다. 제로이 뭘까요? 제로이 뭐야? 쭉쭉쭉 어? 이 뭐예요? 아이고. 아이고. 이게 아니 아이고 아이고 얘가 이제 고죽만 남겼어 야 저기 갔다 뱀이 허물만 남기고 간거죠 어머 재룩이야 <웃음> 재로이 등지고 있는거 봐왜 등... <웃음> 등지고 있어? <웃음> 얘안 보고 있어 요 내가 찍어줄게 봐봐 <웃음> 지금 뭐 어쩌라고 <웃음> 아니 그러니까 장난감 소리나더라고 그래서 어머 혼자서도 잘 노네 야, 내가 잘만 이게 멋이요 어이? 재룩 이거 뭐야 이거 야 너무 잔인하지 않냐? <웃음> 끝나나, 끝나나. 너무 잔인하다 어, 이거 뭐, 우와. 얘가 하나는 귀가 떨어지는 애 있지 않아? 그 그러니까 음, 밑에 있어 1층 일층 호랭이는 귀땡기가두개다 떨어졌고 2층 호랭이는 아 이제 없네. 살을 다 발라냈네 너무 잔인한데? 방석 안 터진 게다 나이 아 이제 이 정도는 재미도 없는 거지. 야, 야, 야, 아.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 삑삑이 어, 이픽이 제로는 진짜 재밌었겠다. 거의 어, 어떻게 호랑이 고기는 맛있지? 어, 맛있었어? <웃음> 맛있으면서? <웃음> 재롱아, 네가 뭐 너한테 뭐라 고한거 아니야? 네가 잘못한거 하나도 없지. 아까 여기서 둘이 막 할까 저기서 그냥 멈춰가지고. 재롱이 작품. <웃음> 재롱아, 재밌었어? 잘했어, 잘했어. 뭔 얘기 안래 재롱, 재롱, 재롱, 재롱 이거, 재롱, 야. 관심도 없어. <웃음> 저, 저 초라한 모습. 홍고하